안녕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제가 바캉스룩을 완성시켜줄 블루 그린렌즈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제가 이번 영상은 세로캠으로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찍게 되면 상반신과 얼굴이 확대되는 만큼 렌즈에 대한 주목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렌즈 얘기로 돌아와서 제가 그레이 렌즈 다음으로 제일 많이 끼는 렌즈가 블루하고 그린 렌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번 바캉스 시즌이잖아요 지금이 바캉스에 어울리는 렌즈는 시원한 블루색과 그린색이 떠오르잖아요 그런 시원한 느낌의 룩을 완성시켜줄 그런 렌즈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드릴 렌즈 제품들은 모두 오렌즈 제품들이에요. 제가 렌즈를 처음 입문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찾고 꾸준히 쓰고 있는 렌즈 브랜드거든요. 그래픽도 무난하면서 예쁘고 착용감도 편한 제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잘 끼고 있답니다. 렌즈 소개 전에 제 눈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저는 세로 길이보다 가로 길이가 더긴 동그란 형태의 눈이에요. 참고해서 봐주세요. 그리고 지금은 제 눈이 렌즈를 안낀 생눈 상태의 눈인데, 음, 거의 영상에서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먼저 블루렌즈부터 보여드릴게요. 먼저 아일랜드 코발트는 한달 착용 렌즈로 그래픽 사이즈는 12.9mm예요. 초미세 패턴으로 리얼한 이국적 홍채 표현이 가능하고, 외국인의 입체적이고 섬세한 홍채를 그대로 구현해 냈대요. 색상은 푸르고 다크한 코발트 컬러로 세련되고 화려하면서 오묘한 느낌을 줘요 이렇게 착용해봤는데 어떤가요? 약간 그레이빛도 돌면서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코발트색이에요 진한 코발트색으로 테두리를 이렇게 잡아주면서 이렇게 안에 그래픽으로 회색빛으로 홍채 표현이 되있거든요 외국인처럼 이렇게 실같이 돼있는거 있잖아요 직경도 작은 사이즈로 되게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게 적당하고 작은 사이즈의 렌즈를 찾으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홍채 렌즈처럼 자연스러운 느낌과 다른 렌즈들이랑 좀 다른 디자인의 유니크함도 있는 것 같아요. 시크하면서 화려한 느낌의 무드를 연출할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다음 렌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블루 렌즈인 골드 시리즈 오션 골드는 한달 착용 렌즈로 그래픽 사이즈는 13.1mm예요. 블루 패턴 속에 골드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 있는 패턴입니다. 부드럽지만 오묘한 매력이 가득한 스티어 렌즈예요. 이 렌즈도 되게 은은하게 자연스러운 렌즈인 것 같아요. 가장자리가 블루 컬러로 잡혀있고 안으로 갈수록 골드 컬러로 되어 있는 그런 패턴인데 골드도 있고 블루 컬러도 있어서 피부톤 가릴 거 없이 다 착용할 수 있는 렌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장자리에 있는 블루가 아까 렌즈보다는 조금 더 청량한 느낌의 그런 블루라서 청량한 여름 느낌을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거보다는 서클라인이 좀더 은은하게 잡혀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에요. 그렇죠? <웃음> 이제 마지막 블루렌즈, 스페니쉬 리얼 스카이예요. 한달 착용 렌즈고, 그래픽 사이즈는 11.9mm예요. 최초의 홍채 렌즈고, 서클라인 없이 홍채에만 그래픽이 들어가 있어서 눈동자 색만 바꿔주는 리얼 홍채 렌즈예요. 옅은 하늘색에 푸르스름하면서 우유하게 발색돼요. 이게 제일 블루다운 렌즈 같죠? 뭔가... 저는 홍채 렌즈를 별로 선호하지 않지만 어, 다른 분들은 자연스러움 때문에 홍채 렌즈를 되게 즐겨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렌즈가 지금까지 착용했던 렌즈 중에 제일 발색이 진하고 밝은 색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동공 사이즈랑 아주 똑같기 때문에 제 눈동자 같은 느낌. 그래서 이 렌즈 끼면 되게 어, 좀더 신비로운 느낌이 들나봐요 신기하게. 제가 어, 스페니쉬 렌즈를 낄 때마다 렌즈가 뭐냐는 질문을 꽤 받았던 것 같아요. 뭔가 실제 눈동자 같은데 예쁜 느낌? 그럼 이제 그린렌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린렌즈도 이렇게 총세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린렌즈는 제니스 골드 3콘이에요한달 착용 렌즈로 그래픽 사이즈는 13.2mm입니다. 중앙에 있는 골드색 도트 모양의 그래픽이 눈동자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만들어진 3 컬러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게 제니스 3리콘 그린이에요. 기존 제니스 쓰리 컬러보다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고 직경도 좀더 작아진 데일리 사이즈예요. 색도 기존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지게 색을 색 조화를 다르게 해서 패턴도 좀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화려한 눈매를 연출하실 수 있어요. 색 진짜 예쁘죠? 제 눈에는 약간 이런 올리브 그린 같은 이런 색으로 발색되는데 되게 자연스러우면서도 예쁜것 같아요. 진짜 제 눈알이... <웃음> 어, 초록색인 느낌? 제 마음에 들어요. 골드 시리즈 라임 골드는 한달 착용 렌즈로 그래픽 사이즈는 13.1mm예요. 골드 시리즈 렌즈는 중앙에 골드 컬러와 이렇게 은은한 서클라인이 있는 렌즈라서 거의 홍채렌즈와 느낌이 비슷하게 자연스러운 발색이에요. 자 이렇게 라임골드 색상도 착용하고 왔는데요. 오션골드와 같이 은은한 발색의 수채화 렌즈예요. 가장자리 서클이 연해가지고 어, 홍채 렌즈 느낌도 조금 나고 오션골드보다 골드와의 조화가 좀더 자연스럽고 무난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은은한 그린빛이 도는 렌즈를 찾으시는 분은 이거 추천드려요. 되게 자연스럽고 그린인 듯 브라운인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마지막 그린 렌즈 스페니쉬 리얼 올리브는 한달 착용 렌즈고 직경은 11.9mm로 아까 보여드렸던 리얼 스카이랑 같은 홍채 렌즈예요. 색 조화가 제 어두운 갈색의 눈동자와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정말 제 눈동자 같은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마지막 그린 렌즈도 착용하고 왔는데요. 리얼 스카이보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고 어떤 스타일링에도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것도 발색이 진한 편이지만 서클라인 없이 내 눈동자 같은 느낌이라서 오묘하고 이국적인 느낌도 줘요 그래서 홈 채렌즈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해요 되게 오묘한 것 같아요 진짜 제 눈동자 같은 느낌 아닌가요? 그쵸? 이렇게 렌즈 소개를 마쳤습니다 착용감은 소개해드렸던 렌즈 모두 다 비슷하게 편안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제가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블루 그린 렌즈는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제니스 3콘 그린이랑 블루 렌즈 중에서는 아일랜드 코발트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제니스 3콘 그린은 제 기준 이 중에서 제일 직경도 적당하고 화려하고 진한 발색이 렌즈지만 착용감도 되게 편안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눈에는 이렇게 올리브 그린처럼 이렇게 발색이 돼가지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블루렌즈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아일랜드 코발트는 직경은 제가 선호하는 직경보다는 조금 작지만 일단 색이 흔치 않고 색 조화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서클 라인이 진짜 진하게 잡혀 있어서 또렷한 눈매를 만들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짜잔!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어, 아일랜드 코발트예요. 또렷해졌죠? 더? 이렇게 해서 바캉스룩을 완성시켜줄 수 있는 렌즈 소개를 모두 마쳤는데요.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시는 렌즈가 있었나요? 저는 진짜 너무 다마음에 들어가지고 뭐가 제일 좋았는지 고민했거든요. 특히 그린 렌즈가 진짜 진짜 예쁜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연스럽고 우리 눈이 대부분 갈색 눈이잖아요. 어둡거나 밝은 색의 갈색이잖아요. 그래서 그린렌즈가 아무래도 좀더 우리 눈에 자연스럽게 예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어제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웃음>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